고, 고 <시> <놀람> <놀람> 진짜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한준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킬 트레이닝을 받으러 서울 장춘체육관에 왔는데요. 사실 그 동안 제 스스로 좀 실력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좀더 그레이드 시키고 싶어가지고 스킬 트레이닝 센터를 알아보다가 제가 KBL 트이어스를 준비할 때 훈련했던 스테이 포커스라는 스킬 트레이닝 센터에 왔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닝을 받으러 체육관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Let's get it! 스테이 포커스는 동대입구역 5선에서 바로 이렇게 한 반에 체육관에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접근성.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 안녕하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네. 스테이포커스라는 네. 스킬 테이밍 센터가 잘 알려지잖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스테이포커스의 강점은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각 실력에 맞게끔 1대1 개인 레슨과 그룹 레슨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만 편하게 오셔서 운동할 수 있도록 여성부 클래스가 따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엘리트 트레이닝은 1대1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담당 코치님이 배정이 돼서 계속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선수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선수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준영 선수의 이제 트레이닝은 저희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엘리트 선수의 이제 트레이닝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워밍업부터 시작해서 한준영 선수의 트레이닝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let's get it. let's go. 열! It 아. 자! 팔벌리고벌려야지 이거 안되면된게 없어. <목소리> 이런 거본적도 없거든요. 제가 스킬 팀는정 <목소리> 많이 찾아봤어 So, 시작 사실 그 동안 해보지 못했던 운동들이거든요 힘든데 재밌는 것 같아요. 넘어가나 그리고 네. 여기 넘겨볼 사람. 넘기자마자. 굿! 제.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그 코치님께서 저만의 스케줄을 짜 오셨더라고요. 저의 스피드가 중요한데, 사실 저도 퀴트로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동작 좀 많이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제일 빠르게 잡아서 쏘는 연습이었어요. 네. 처음엔 가볍게 그냥 준비하고 있다. 뻘을 주면 짧게 원스텝을 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원스텝을. 잡자마자 오른발에 오른 드리블을 팝으로 치고 와서 다시 썰는 거야. 네. 자, 이 동작을 준비하고 있다가 볼 주면 잡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준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연습을 하는 거야. 맞찬가지 동작을 소대한 빨리 다 들어와 다섯 개 준비 아, 하1 2 시선 시선 처리 잘하고 네. 고. 고. 시작, 고. 하나, 그렇지. 어이, 이게 오케이 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지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는 타임이 생기지죠 스텝을 붕 뜨는 스텝이 나와서 안 되고 점프 동작이 없이 그냥 가다가 자연스럽게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스텝. 볼 잡기 전에 벌써 시선이 링에 가 있어야 돼.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던져야지. 네, 준비. 짧게 네. 하나, 하나, 엘보 오케이. 끝까지 끝. 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 3 0분 저와 함께. 퍼포먼스 트레이닝 하러. 딩나고 빠르게. 이 네. 이 관리도 다 앞에 보고. 오케이. 끝. 끝. 너 풀레. 아래 뒤돌. 고안 돼, 야! 오. 오케이. 자. 3 2 1. 베스베 그래도. 에는 철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훈련을 하면 되게 꺼진다고 쉬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원하고 제가 간절한 입장이니까 할 때는 되게 힘들고 그렇게 해도 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물론 힘들지만 뿌듯하고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블렌드. <웃음> 어, 네, 오늘은 제가 스테이 포커스에서 스킬 트레이닝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확실히 스킬 트레이닝을 받으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더 느끼게 되었고, 오늘 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제가 스피드가 강점이니까, 킥 슬로우, 특히 슬로우라는 느낌을 좀더 살려서 하면 좀더 위력적으로 공격을 할수 있겠다는 게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사실 농구라는 그게 그 공을 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운동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후먼 스트레이닝도 저에게는 되게 힘들었지만, 저에게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받았거든요. 스테이 포커스는 이런 후먼 스트레이닝이나, 공을 가지고 하는 트레이닝을 한 프로그램에 담아서 주시니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전달을 하고 네. 네. 네. 앞으로도 승승 장관을 한준혁 선수가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우와 네, 저희가 그냥 기본 코치들, 이제 회원들이 입는 아 티셔츠에 저희가 뒷면에 이제 한준혁 선수의 인스타 아이디를 새로 줬어요. 좀, 아 네, 좀 특별하게 제작을 했으니까. 네. 우와. <웃음> 하... 하트, 하... 이도팔이팔에도어팔에도 <웃음> <웃음> 어, 네, 있습니다. 진짜 오... 저는 한이이거감사합니이도 팔이도 팔이이이도 굿! 잘도 팔이도 팔이이이 사진 한장 찍고 네. 그러면 세이프 팔이도 팔이이도도시청해주셔도감사합니이